입장 세트 구매한 거예요. 갖고 싶죠, 제 피부? 알아요, 저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공행 지옹행입니다. 아주 파랑파랑파랑파랑한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우리 맨즈 뷰티 파랑파랑하면 또 생각나는 브랜드 있잖아요 비레디, 데라데라님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입정 약간 이렇게 하시는 그런 유튜버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아모레퍼시픽에서 출시한 남성 뷰티 브랜드 비레디 마켓을 하셨어요. 남성분들의 기본 메이크업. 베이스, 눈썹, 립을 마켓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비레디로 하는 메이크업 보여드릴 거예요. 비레디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비레디 제품들은 다 꿀템이니까 여러분들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초 케어까지만 끝낸 상태여가지고 선크림 먼저 발라주도록 할게요. 제 파우치에 이렇게 담아왔어요. 예쁘죠?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요거 산뜻 버전도 나온 것 같은데 구매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요게 여름철에 사용하기에는 살짝 좀 기름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하 하이라이트 블랙핑크 블루 루미나 루키즈 요즘 블랙핑크 노래가 너무 좋아요 블랙핑크 루키나 루키즈 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진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요 파운데이션 비레디 레베러 파운데이션 포 히어 로즈 제가 선택한 컬러는 04번 다미엔이라는 컬러고요 비레디 파데는 5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서 네 번째 컬러를 들고 왔고요. 요거는 한 27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제가 목이랑 얼굴 컬러가 좀 많이 달라요. 목 컬러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2 7호를 골라왔고요. 요 제품은 정말 인생템이 됐어요. 한번 써보고서 쉐이크 쉐이키 튼어줘야 돼요.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쉐이키 요, 에스쁘아 비글로 쿠션 퍼프거든요? 요거랑 진짜 요거 하시면은 우리 여름에 끝장 메이크업 할수 있어요. 뚜르르 제가 정말 땀쟁이거든요? 요거를 바르고 바깥에 나가잖아요. 요즘 마스크도 껴야 되는 요 시국에서 진짜 저 머리 자르러 갔을 때도 스탭분께서 스텝 비라 스텝 비라 어, 친구 파운데이션 못, 쓰, 못 썼냐고 막. 땀이 막 이렇게 잘잘잘 흐르는데 피가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니면. 피부 너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냥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역시 아모레퍼스픽 선배님들. 커버력이 엄청 높은 하이커버의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이쪽이 한겹 커버한 쪽이고요. 이쪽이 쌩얼입니다.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고 피부가 정리된 게쫙 보이죠? 어, 너무 더워서 촬영을 못 하겠는데? 진짜 화려한 조명이. 앞에 색이 나 나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태닝하신 여성분들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코 피어싱을 하고 나서 여기에 겁나 껴요 진짜 어, 궁합 너무 좋아 매끈해지는 거 보여요? 좀 까매지긴 했어요 건강미 뿜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어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저, 인터뷰, 저 인터뷰했잖아요 저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조만간 그 인터뷰한 거 알려드릴게요 <웃음> 아쉽게도 비레디에서 파우더 제품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고요 멘토스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비레디에서 파우더도 나오면 진짜 좋겠다. 쉐딩 들어갈 부분. 이마는 그냥 뽀송뽀송하게 코에 앞쪽. 지금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갖고 싶죠, 제 피부? 알아요, 저도. <웃음> 탐나는 데 피부 갖고 싶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내탓신걸 내게 냉정했던 님네 모습 좋다도 환호 처리까지 해줬잖아요. 우리 아이브로우 그려주도록 할게요. 비레디 아이브로우가 또 너무 좋거든요.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협찬 아니에요? 자꾸 비레디 비레디 거려가지고 협찬인 줄 아시는데 제가 데라데라님 마켓에서 입장 세트 구매한 거예요. 이 브로우를 왜 추천드리냐면요. 대부분 브로우에는 이렇게 브러쉬랑 펜슬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남성 브랜드다 보니까 이렇게 눈썹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안에 채울 수 있게끔 이런 파우더 펜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참비례디 남성을 배려한 너무 더워. 브로우는 아직 컬러가 한 컬러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흑발 가지고 계신 분들 저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그레이 컬러예요. 발색이 엄청 진하게 되는 브로우가 아니어가지고 손에 힘을 풀고 가이드라인을 그려줬잖아요. 이 파우더를 꺼내서 여기 빈틈에 채워주시면 돼요. 너무 간편하죠? 이 파우더로 안를 채워주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도 눈썹이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짜자잔! 이쪽이 비레디 브로우를 사용한 쪽이고요. 이쪽이 제 눈썹이에요. 그냥 쓱쓱쓱 채워주시면 예쁜 눈썹 완성됐어요. 눈썹이 완성됐습니다. 한층 더 이목구비가 뚜렷해졌죠? 음. 이렇게 예쁜 눈썹이 완성됐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성분들은 솔직히 피부, 눈썹, 립만 잘해두셔도 인상이 깔끔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조금 더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노즈 쉐이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비레디에서 뭐 쉐이딩이나 그런 색조 제품은 팔레트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쉐이딩은 아직 없어가지고 슬림핏 쉐딩, 이 진저 슬림핏 이거 사용해서 콧대 쉐이딩이랑 얼굴 외곽 쉐이딩 넣어줄게요. 눈썹 중앙에서부터 연결되게. 그리고 입술 밑에도 아랫니술 두꺼워 보이게 쉐이딩 넣어줄게요. 대왕 엘프 브러쉬로 얼굴 전체 쉐이딩을 넣어줄게요. 오 피부 너무 예뻐. 덧끝에서부터 <웃음> 굴리지 말고 저는 그냥 톡톡톡톡 쳐줘요. V라인 드라 V라인 드라. 뭐 이미 V라인이지만. 반대쪽도 똑같지. V라인 드랑 V라인 드랑 그리고 광대도 조금 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쉐딩까지 마쳤고요. 콧대 쉐딩 넣었던 브러쉬로 다시 쉐딩을 묻혀가지고 그냥 눈 전체에도 살짝살짝씩 음영 넣어줄게요. 눈에도 파운데이션만 남아있으면 조금 심심해 보이니까 애교살 전체랑 눈두덩이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마지막 비레디 립, 비레디 웨이크업. 생기 립밤 포 히어로즈. 요거 발라줄게요. 하얀색 부분이 보습감이 있는 립밤이고요. 비, 비레디의 브랜드를 따가지고 요 안에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컬러 립밤들은 보습력이 조금 딸리는 립밤들이 많은데 요 제품은 번들거리지 않은 정도의 보습감에 컬러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남성분들이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윗입술만 먼저 발라서 아랫입술이랑 비교해드릴게요. 진짜 별 차이가 없죠? 촉촉하고 살짝 생기가 있어진 컬러라서 여러 분 발라도 아 갈라도 컬러가 진해지거나 하지 않아서 남성분들이 컨트롤하기에도 굉장히 간편한 그런 립이에요. 립까지 발라주면 비레디 제품으로 남자 데일리 메이크업을 완성시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레디 원브랜드 메이크업이죠? 비레디...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세 가지만 챙기셔도 매일매일 간편하게 데일리 메이크업할 수 있으니까 제 영상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